전국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무려 1만 5천 곳에 달합니다. 그런데 산비탈을 무리하게 깎아 만든 곳이 많아 산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작년에 이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가뭄 뒤가 더 위험하다는데 강경모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태양광 패널 주변엔 온통 토사뿐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집터만 남았습니다. 지난해 8월 이곳에선 집중호로 산사태가 나면서 태양광 시설 아래에 있던 주택을 덮쳐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집터에는 냉장고가 망가진 채방치되어 있고 건물 잔해들도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요. 산사태가 난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피해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사고 당시와 지금의 모습은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토사에 파묻혀 있던 차량만 사라졌습니다. 충분스럽고 이거 수요제방치이 났다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비만 많이 오면 은 발발 떨고 무섭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사태의 주된 원인이라는 정부 발표에도 토지 소유주와 태양광 설첩자가 반발하면서 복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태양광 시설 주변 철제 울다리 일부도 토사가 유실돼 기울어져 있습니다. 뻥 뚫린 곳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주택은 위험천만에 보입니다.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사고는 2019년부터 3년간 35건, 정부는 산사태 위험이 있는 전국 태양광 시설 200신 한 곳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위험한 비탈면 부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바싹 마른 지금이 더 위험하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크게 흐트러진 상태에서 이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비가 잦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채널 뉴스.